문답학부님들, <웃음> <웃음> 2022년 고3 6월 어, 14번부터 17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제학 지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 경제학에서는 증거의 금관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어, 사건의 효과에 대한 지문이 나오겠다. 맞죠?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건의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거 무엇이냐. 어,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어, 결과를 비교하는 일.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어,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부분이 핵,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 그리고 어, 경험하지 않은 어, 비교 집단의 결과. 그래서 표본들이라는 건 사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사례. 그래서 사례.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가 나왔죠. 따라서 어.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해가지고 오직 뭐만 사건만이 어, 이두집단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집단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자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어두 집단이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어 중요하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 구성하고 그리고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어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사람을 표현으로 하,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시행집단과 어, 비교집단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같지 않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어, 이중 차분법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중차분법 그러면 박스 쳐져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글의 제재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맞죠 어,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어, 개념. 개념에 개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줄거나야겠죠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이,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세 가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평행 추세 가정 모르잖아 맞죠? 이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무엇이라는 것을 알죠? 알수 있죠. 것이라는을 통해서 사건이 없었더라도 변화와 같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부, 이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 이게 평행 추세 가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의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 앞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 삼았는데, 어, 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장점. 뭐의 장점입니까? 평행 추세 가정의 장점입니다. 자, 이중 차분법은 해가지고, 1854년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진행됨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이중차분법의, 어, 그, 기원, 이 얘기가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편의를 위해서 한번 끝까지 다 읽어보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이중차분법은 1854년 순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지역 주민들의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이 몰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뭐만 바꿨습니까? 수원지만 바꿨는데 콜레라가 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이 A 수원지를 사용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이러면 콜레라가 어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되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이 나와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의 기원. 자 그러고 나서 평행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잘못 평가하게 된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여러분 아주 주의해야겠죠?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다. 맞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라고 나와있죠?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큰 경우 평행 추세 관용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왜 충족되지 않는 겁니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일,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에 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죠. 맞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크게 되겠죠? 왜냐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이니까. 그럼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누가 옵니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거냐 참여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행 추세 과정은 충족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냐 뭐만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어야 한다. 근데, 어, 실업을 한 사람들만, 어, 고용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니까, 당연히, 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비교 집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어, 시행 집단에서, 시행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노동자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받는, 어,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자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집단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자, 이전 시기입니다.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시기라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이 동시성이 이 가정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나이가 몇 살이다, 또는 어, 재산이 얼마다, 성별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변화 발생의 동시성. 그러니까 이제 어, 언제 일어났느냐, 언제 일어났느냐.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저 1960년대, 1960년대 우리나라는 농업사회였습니다. 맞죠? 그때는 전부 다 농부였다고 농부였습니다. 1960년대 좀 애매하면은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뭐 1800년대 전부 다 농부였습니다. 인구의 거의 90%가 농부였죠. 그때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 맞죠? 근데 지금은 아니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 2차산업 그러니까 중공업 이런 쪽이 발전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 조선소 이런 곳이 어 일자리가 많았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맞죠? 지금은 전부 IT 회사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어이 고용은 그 봐봐 20년 전에 20년 전에 중공업이 발달할 때는 공고가 굉장히 어 공고가 대우를 많이 받았지. 그리고 어 상고도 되게 각광받았습니다. 왜냐면 상고에 나와서 은행에 취업을 할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에 취업하려고 해도 뭐를 할줄 알아야 됩니까? 컴퓨터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는 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취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 대학을 나와야 어, 은행에 취업할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어버렸으니까 취업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자, 이런 시기의 중요성, 시기의 중요성이 가정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이전 시기와 시, 시행집단 비교를 하는 것은 힘들다. 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 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수 있다. 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수 있다. 이 부분도 <웃음> 특별한 거겠죠. 그래서 한 비교집단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해가지고 전부 어, 이중차분법을 적용했는데 평가결과가 같으면 은 어, 전체적으로 어, 조금 표본, 통계적 유사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라볼수 있겠지. 맞죠? 왜냐면, 다, 통계적으로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결과가 똑같이 나왔을 거 아니야, 맞죠?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수 있다.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평행 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어,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전부 남자, 남자. 그리고 20대 남성. 그리고 군대가 떠온 20대 남성. 그리고 어, 경남지방에 사는 2 0대 남성 이렇게 하면은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어, 높아지죠 높아지게 되면은 어, 다를 확률이 줄어든단 말이지 그러면 다를 확률이 줄어드니까 사건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이런 방법 등을 통해 어, 이중차법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어, 지문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는데 14번 한번 봅시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의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어, 평가한다 자 실험적 방법은 1문단 마지막 좀에 있었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합니까? 아니죠.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고 그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가 아니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평균임금의 어, 사건 전후 어, 물론 비교집단 같은 경우는 사건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 평가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맞죠? 자 2번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 친구들 보세요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했지 없다고는 안 했으니까 경우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평행 추세 과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자 평행 추세 과정이 근거하면은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어, 구성하지 않아도 어, 사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변해,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거겠죠 자 스노우 연구에서 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자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죠 자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면서 자,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마을과 A 마을 B 마을이 있는데 A 마을은 뭐 8.6% 사망한다. 오 굉장히 높은 수치고 어 B 마을은 뭐 2.3% 사망한다라고 했는데 물을 바꿨어. 수원지가 어, B가 바뀌었습니다. B가 바뀌고 나서 B-가 어 갑자기 10%가 돼 버렸어. 그러면 자 친구들 A, B가 차이가 날수 있어 왜냐면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 어떤 말에서는 손을 안 씻고 어떤, 사, 어떤 마을에서는 손으로 밥을 먹거나 이러면 콜레라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불을 바꾸고 나니까 B가 갑자기 폭등을 한 거지 그러면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물이 바뀌었으니까 어 됐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다 일관되게 맞춰줘야 되는데 공기 같은 경우에 맞춰줄 수 없잖아 맞죠 사람 사는 곳이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을 했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평균임금 사건 전후의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하겠죠 자 15번 어, 이중차분법을이중차분법을 기획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날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죠. 자 프로그램이 없었어. 자 시행집단이라는 것은 시행집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 작용을 한 거잖아요. 사건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행집단 있고 그리고 비교집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행집단에서는 A에 뭘 합니까? 어 프로그램을 제시하죠 그리고 결과 값 B를 보는 겁니다 비교집단은 A-에 아무것도 없이 B-를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자 이렇게 되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날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날 어, 고용률 증가보다 작을 것이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넣어 보자고 자. 어, A 집단, A 집단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없었을 경우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어? 친구들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면,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 더큰 경우에는 고용률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마, 마이너스 2%라고 해봅시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비교 집단은 뭐 변화가 없다 그러면 0이라고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작죠 맞죠?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작을에 해당할 수 있겠죠 혹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작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르잖아 맞죠? 실업이 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어, 산업의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많으면 고용률 증가는 마이너스를 달려가겠죠. 자 그러므로 기획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자 이중차분법의 설명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뭘 빼야 됩니까? 0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맞죠? 자 이거로 비교해야 되는데 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의 프로그램 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어,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어떡할 것이다 자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면 평행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 만약 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면은 평균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에서 0을 뺀거 마이너스 0%에서 0을 뺀값이 0이 되죠 두 번째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어, 평행추세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보다 어, 작겠죠 그래서 작다 그래서 5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설명.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입니다. 그래서 시행집단에서 사건 A 전에 A, B를 빼는 게 아니고 어,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이 어, 이중차본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자그러고 1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의 표는 S,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날짜가 나왔네요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으니까 표시를 해보자 P주는 1900 9 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다. Q 주는 1992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피주의 전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다.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자, 보자고요. 이거는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1992년입니다. 1992년. 자, P주와 Q주가 있고요. P주와 Q주가 있고, 그 다음에 P주에서는 4월. 4월을 계기로 저임금과 어 고임금, 저고가 있는데, 어 저임금에서는 4달러. 근데, 임금, 최저임금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5달러. 자, 고임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5달러 이상을 받았고, 그대로 갔다. 맞죠? 그리고 큐즈 같은 경우에는, 임금 변화가 없었습니다. 쭉 갔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 4달러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피주의 저임금식당 여기 보면 19.6 사건 후에 20.9 조금 늘었습니다. 1.3이 늘었어. 피주의 고임금식당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Q주의 주 식당은 줄었어요. 자, 여기 보면, 친구들, 어, 뭐고, 최저임금을 향상시키지, 상승시키지 않은 곳은 줄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1.3명이다. 지금 옳지 않은 곳 찾는 거죠? 어, 1.3명. 최저임금인상후 시행집단 시행집단이라는 것은 피주죠 왜냐하면 임금이 상승이 4월에 일어났으니까 맞죠 그러면 1.3명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시행집단의, 시, 시행집단과 시행집단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다른 부분이 없을수록 통계적 유사성이 보존될수록 이 평행 추세 가정이 충족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겁니다. 자, 비교 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사에 따른 임금상승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자, Q주의 식당으로 이중차분법 효과,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어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거 그럼 1.3 빼기 2.1은 3.4가 되겠죠 그래서 맞다 자 4번 비교집단의 변화를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 변화 1년 변화 없잖아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어,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자 친구들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일어난 거야 1992년 4월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1991년 1월을 예, 19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하면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시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 여기에 예에 해당하겠죠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자, 피주의 어, 고임금 식당, 피주의 고임금 식당, 피주의 저임금 식당 같은 지역에 있는 것. 이런 유사성보다 뭐의 중요성, 변화 발생의 동시성, 같이 일어나야 돼. 그 시기에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피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가정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곳은 거의 비슷해야만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잖아. 여기 보면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것.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고임금식당과 큐주식당에서 일어난 변화의 크기가 없을수록 이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17번 17번은 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사전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친구들 어, 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풀어봤습니다 어, 앞선 지문과 어, 함께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어, 난이도가 어렵다 근데 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는다면 보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사실 답을 선택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지만 또지문이 어려우면 그만큼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 지문이 어렵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